대리 부르셨죠? 아 아이 죽었다니까. 아, 이제 좀 받아들이자 동수야. 난뭐 아닌 듯이라니. 여기 아니세요? 그러면 그 동안 왜안 오셨어요? 어둠 속에 가라앉았어요 어? 엄마, 아빠예요 어둠 속에 가라앉았다고요 예. 지금 나랑 장난하자고 너... 자기야, 우리 같은 부류 유시 은행 말고 그 돈을 모을 방법이 있을까? 그돈 없으면 우린 결혼할 수 있을까? 아씨개 됐네